하하하. <웃음> 음. 바람, 근데 바람도 꽤 불더라고요. 나도 배고픈데 안 먹고 싶어. 헤헤. <웃음> 이거는 저희 부부가 아침마다 챙겨먹는 영양제예요. 어, 제가 옛날부터 챙겨먹는게 마그네슘 정도밖에 없는데 나머지 비타민도 먹고 이제 이건 오메가3 오메가3랑 그리고 어, 변비 해소에 좋은 유산균 먹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 또 자녀를 잘 낳기 위해서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남편이랑 같이 엽산과 아연을 먹는데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 뭐 아연도 먹었어? 마지막 먹었어 물짜리가 없 쌀이 떨어져서 쌀을 만들건데 저희 집은 흰밥이 아니라 영양밥을 챙겨먹고 있어요 먼저 총 6개가 들어가는데 세가지가 차련미, 길이쌀 완두콩 나머지는 이따가 보여줄게요 어, 이게 유튜버 유나님이 건강한 밥을 만들어서 먹는 걸 보면서 저희도 따라하게 됐는데, 차영이기리살 완두콩은 어, 거칠기 때문에 한 시간 반 정도 끓여줄 거예요. 그리고 1대1대1 다한 컵씩 들콩, 찰흥미랑 키노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 대일 분량으로 넣어니요 Thank you. 아는 은행 업무 보러 갔다 올 거예요 다녀올게요 네. <웃음> 빠이 아 맛있겠다! 냄새부터가 벌써 어떡해 왜 그래? 아, 흘렸어? 이런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디서 먹는 거지? 음. 음. 여보가 먹고 싶었던 짬뽕이에요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그치 오랜만이야 두둥 열어주세요 싫어 왜? 좀 이따가 넣거야 알았어 <웃음> 다른거 먼저 하고 면이 이렇게 두기가 먹구나면 추가가 곱하기 음. 두 배구나 네? 이게 무슨 면이라고? 아 이게 그 면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느낌의 면을 하카타 하카타 면 면이라고 이런 이런 면으로 만든 라멘, 하카타 라멘 이런. 먹어 굉장히 는 과정을 거다 넣을까? 아, 뿌릴려나? 이뭐 그리고 넣으면? 이제 토부 어, 정사 용법 중 하나를 더 추가할 거요 많이 궁금했을 텐데 하나 당 궁금했을 때 많이 있어요. 정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어, 용법을 추가할 거요 그러면 이제 토부 정사 용법은 다 끝납니다. 한 번. 어, 이게 나에게 말이... 사용되는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와 이게... 이게 뭐 볼게요 I want to call you <웃음> 우리 강의 집중 <좀 웃음> 못하겠어 원투가 일단 음. 먹고 좀 듣자 음. 그러니까 네. 이게 먹으면서 하면 집중이 좀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조금 그래 근데 또 시간을 사기가 참. 음. 에이 공부는 시간을 세야지 음, 음. 음. 심세 공부해야지 와 음. 소스가 맛있나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그냥 소스만 지금 본 음. 거였는데 <웃음> 뭔가 비주얼은 음. 별론데 음. 이게 이기 음. 메뉴라네? 이 가게에서는 또 이쁘게 나올지도 모르지? <웃음> 아무래도 배달로 온 거니까? 아니면 비벼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게 너무 괜찮지 않을까? 요식당 일식집 아니야? 응. 음. 이건 비빔 안 되는데. 꼭 그런 게 없어. 상추가 있어. 있어서 비빔밥 같아. <웃음> 음. 이거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음. 아직 맛있는지 모르겠어. 음. 고기랑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응. 음.